어, 두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평균이 60 이상이거나 한 과목이 4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1 과목을 60, 2 과목을 60을 맞으면 이제 평균은 60점이 되겠죠 근데 한 과목을 100점을 맞고 한 과목을 20점 맞아도 평균은 60입니다.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 과목, 1과목, 2과목 한 과목당 최소 40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불합격입니다. 그래서 한 과목을 100점을 맞더라도 최소한 여기를 40점을 맞아야 평균이 60 이상이고 한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이 됩니다 문제 수는 20문제고 과목당 5점입니다